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모델 소블리 소영이에요. 이번에 8월 1일날 소아에서 웹 화보를 낸다고 해요. 많이 많이 구경 와주시고, 저 소블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델 겸 유튜버 순딩순지예요. 드디어 8월 1일날 소아 웹 화보가 나온대요. 제웹 화보도 나온다니까 많이 봐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도 놀러와요. 그리고 소아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모델과 밴드 활동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저는 수아걸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도 수아걸로 모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 디지털 화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인 그리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